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다 보면 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기본적인 궁금증들이 해소되게 되면 조금 더 깊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겠죠 그런데 가끔은 요 내가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친구에게 신뢰가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지 말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요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될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을 하나 꼽으라면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누구라도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의 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여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이상한 것은 분명 아니에요. 나는 단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지를 보려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질문 이후에 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내 남자친구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요 굳이 말하려고 하지 않거나 회피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말하기가 싫은가 보다 라고 생각해 줄수 있는 마인드가 장착되신 분들이라면 괜찮은데요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요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것 같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그 이후에 연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지 요 내가 질문을 하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정해놓거나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대로 되지 않았을 때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면 나도 어쩌면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의 질문을 예측한 이후로 내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을 때 그런 상황을 내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단순히 궁금해서 그랬던 거라면 내가 먼저 격해지지는 말아야겠죠. 이 경우와는 반대로 남자친구가 솔직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또 궁금한 게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전 여자친구의 성격이나 단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이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그 여자친구가 예뻤냐, 예쁘지 않았냐 하는 질문을 할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한 전 여자친구의 성격이나 단점, 헤어지게 된 이유들은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뻤냐 라는 질문은요 나에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겠죠. 남자친구의 대답이 예뻤다가 나오든 예쁘지 않았다 라고 나오든 나는 궁금증이 증폭돼서 그 여자친구가 어느 정도의 외모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사진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거나 SNS를 어떻게든 뒤져서 그 여자친구의 실체를 확인하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금방 찾아서 보여주거나 저장돼 있던 것을 보여주게 됐을 때난 그걸로도 또 기분이 나빠질 수 있겠죠 왜 여태까지 네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 SNS에서 이 사람을 금방 찾아내는지 여러 가지 불편한 신경을 내가 가지게 될수 있겠죠 또 만약에 내가 SNS를 뒤져서 그 사람의 실체를 확인했을 때요 나보다 예쁘지 않다는 확신이 들면 순간 안도는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사랑 감정이 참 묘해서요 내 남자친구가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그리 예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우쭐한 생각이 들수 있고요 내 상대방에게 느껴왔던 매력이 조금은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나보다 예쁘지 않은 여자를 만났던 남자 같거든요 근데 더큰 문제는 요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뻐요 심지어 나보다도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요내 마음속에서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내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를 못 잊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나 스스로는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내가 그 순간에 그것을 남자친구에게 표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내가 남자친구에게 좀 서운한 느낌이 든다든가 남자친구와 충돌이 생겼을 때 이런 감정이 어김없이 표출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나는 요 이전에 전 여자친구가 예뻤다는 사실이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던 나는요 충돌이 생기는 순간에 내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뿜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말과 감정들의 실수로 내가 내 스스로 열등감을 상대방에게 다 들쳐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예뻤냐라는 질문 말고요. 예전에 잠깐 흘려들었던 그 질문들도 다시 떠오르게 되는데요. 왜 헤어졌는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알고 나니까 이제 나와 충돌하는 이 순간에도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감추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거나 너의 전 여자친구가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너를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나도 화를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떠한 경우든 둘이 충돌했을 때는 좋은 쪽으로 활용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남자친구에게 궁금해서 대화를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들인데 어떤 시점이 지나서 혹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이 질문들이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그걸 내 남자친구에게 질문하는 그 순간에는 몰랐다고요. 절대 그것은 상대방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굽신거리고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이 그 질문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생각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면 그 질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기로 한이 사람은요. 온전히 나와의 관계로만 맞춰가는 게 맞겠죠.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한 건 너무 당연한데요 그래도 그 과거보다 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가 더 중요한 거겠죠 나 역시도 지금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지금의 내 모습을 당당하게 표출하기 위해서라도 또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상대에게 궁금한 부분이 생겼다면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됐다면 충분할 거고요. 혹여 그렇게 알게 된 어떤 사실이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커버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데쓸수 있다면 그 질문은 아주 훌륭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원치 않는 사이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 질문에 답했던 것을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